나가라고. 나가라고. 냄새나. 나가. 아, 아저씨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아, 나 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나가. 요가나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아저 나가. 데요 나가. 나 야! 나 진짜 그라 아, 나 나가, 리 어, 진짜 아너 아, 진짜. 진짜 하이이이 나, 나, 나, 컴베트 네 성황극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술은 바로 고막치기입니다. 네, TK 파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고막치기에 대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막치기는 정말로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면 절대 상대방한테 써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 고막치기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나의 위기를 모면해줄수 있는 정말 좋은 호신술 기술이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막치기를 할때 손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살짝 펴면 손바닥에 이렇게 얇은 구가 생기는데요. 타원에 구가 생기는데 이 구로 상대방의 고막을 강하게 타격을 해줍니다. 네, 상대방의 고막을 강하게 타격을 해주면 어, 순간적으로 달팽이 관에 충격을 줘서 심한 경우에는 파열이 되기도 하고요 또달팽이관에 자극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 잃어버려서 타격을 당한 사람은 바로 주저앉게 되거나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네, 어,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택견의 기술은 굉장히 간단하고 네, 심플하지만 정말 좋은 호신술 기술이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에 또 재미있는 상황 극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